놀이시설 이용 안전 거꾸로 올라가는 게더 재미있어 어? 위험해! 잘안 보여! 타는 거 볼래! 고개 내밀면 안돼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 세피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이용하는 놀이시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우선 연령대에 맞는 놀이기구를 이용하세요. 순서를 기다리고 다른 아이를 방해하면 안 돼요. 혹시 친구가 다치면 선생님께 알리세요. 친구에게 노레를 뿌리거나 물건을 던지면 안돼요 놀이기구 탈땐 항상 양손으로 놀이기구를 잡으세요 움직이는 놀이기구 주변에서는 놀면 안돼요 놀이기구가 젖어있거나 뜨거울 때는 이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놀이시설 이용법 다들 확인하셨나요? 놀이기구는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도록 해요 이번에는 놀이시설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네는 어떻게 이용하면 안전할까요? 그네 줄은 꼬이지 않도록 하고 항상 양손으로 잡으세요.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려오며 다른 친구가 타고 있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요.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일인용 근에는한 사람만 타고 여럿이 함께 타면 안 돼요. 시소는 이렇게 이용하세요. 시소 위에 서 있거나 들지 말고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이용하세요.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나 내려 라고 미리 알리고 내립니다.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절대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세요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가세요 미끄럼판으로 내려오기 전에 앞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차례를 기다려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옵니다 트어서 타거나 서서 타면 위험해요 미끄럼틀을 탈 때는 항상 발 먼저 내려가도록 하고 도착지점에서도 발이 먼저 착지해야 해요 내려온 뒤에는 다른 사람이 곧바로 내려와도 부딪히지 않게 빨리 비켜주세요 회전 놀이기구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면 위험해요 회전대를 갑자기 빠르게 회전시키는 것도 안 돼요 회전 중에 친구와 밀거나 장난치지 말고 회전대를 멈추기 위해 붙잡지 마세요 발이 끼일 위험이 있으니 회전대를 발로 돌리면 큰일 나요 회전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돌고 있는 회전대 앞에서는 놀지 마세요 오르는 기구는 어떻게 이용해야 안전할까요? 오를 때는 두 손을 사용하고 손잡이를 꽉 쥐고 이용하세요. 꼭대기에서 서 있거나 눕거나 앉지 마세요. 거꾸로 매달리거나 걸어다니는 것도 위험해요.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지 않고 아래를 잘 살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밑으로 가지 마세요. 빨리 가기나 한 번에 넓은 거리 가기 등 시합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영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피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은 일상적인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은 기구의 목적에 맞게 적합한 놀이 행동을 했을 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놀이기구 이용 방법 모든 친구들이 즐겁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